야 반다! 야 이씨! <웃음> <웃음> 형 이런 사람이야! <웃음> 챌린저에서 이마 캐릭터 한 명으로 아이고, 지금 이거 인마 찐댁지 찐댁! 아고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난 것들을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해외에서 좀 난리가 난 부분이 있고요 우리 대 타르미엘, 신타르, 근타르. 이 자식의 놀라운 점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우리 보미가, 보미가 카톡으로 이제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냥 해외 영상인데. 처음에 봐도 뭐고, 이거? 야, 일본 유튜버들 이제 떡꼬다이 하는데, 야, 형떡꼬다이 알지? 떡꼬다이 콘텐츠 얼마나 한번 하자는 뜻인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영상이 제 알아봐 본게라 내가 우리 대해 다르미엘 은총이 뭡니까? 바로바로 바로 자신이 적군턴의 피격시에 받은 피의 30%를 치 회복하고 자 이게 은총이니까 다른 캐릭터한테넣어도 된다, 맞지? 뭐 형도 뭐다 아는 거지 왜 그렇게 흥분했어, 막 이러겠지만 우리 꼬마를 개성 한번 보자고 적군 턴에 스킬 사용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량이 최대 생명의게 40%를 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노? 쎈 건데 맞았어 그럼 아무리 세게 맞아도 40% 에서 피가 척닥 브레이크 일어나지 근데 은총으로 다른 면이 들으면 어떻게 된다? 30% 차는 거야 자기 턴될때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 뭐 재생률도 있는데다 흡혈률도 같은 거 있고 하잖아 그래놓으니까 이제 이, 이 일본 유튜버가 이걸로 도꼬다이를 찍고 있더라고. 참고 영상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자, 한번 보자고. 어, 과연 도꼬다이, 도꼬다이. 나 처음에 보미가 이 영상 보냈길래, 아, 제 유튜버들이 도꼬다이를 찍는구나. 그거 보라고 한 건가 이랬는데, 좀 봐봐. 피이는데피 차는 거 봐봐. 야, 어머, 빡세잖아 이거. 피가 차. 피가 차. 자. 지금 독고다이로 지금 세명한테 두드리 맞았는데, 피가 지금 거의, 어, 거의 뭐, 십, 퍼 십, 퍼 십, 퍼 이런 정도 깎인 느낌이죠. 40% 브레이크에서 30% 피가 차니까, 어, 저런 느낌 나오겠죠. 지금 점화도 걸려있고, 막, 어? 저 무서운 크리스마스 릴리아가 막 선물 던졌는데도, 자, 기래서 빡! 때리고, 자기는 이제 역으로 때리면서 흡혈도 할거 아니야. 그 피렸제, 자 안메리 옵니다. 드디어 뭐 안메리 온다고. 이거는 위에만 하고 지금 저만 더 걸려 고 차크닥 40%까지 깎겠제 피가 차크닥다 찼어요. 빡빡 이생걸 맞아서 와 그냥 자크닥 찼어요. 어머 뭐? 빡에 죽어도 벌써 몇번 죽었겠제. 원래라면 원래라면 몇번 죽었어야 되는 이거 벌써 죽었어야 돼. 근데 뭐 빡빡빡빡빡 전체기 때리면서 피가 다 찼어 또비사계를 <웃음> 만들었네. 저기서 주고 어. 자, <웃음> 땡기야? 하면서 빡! 들어가. 어, 빡! 들어갔지? 야, 이거 오늘 피 차는 거보이나 지금? 빡, 빡, 빡! 때리는데? 어, 또 차고. 빡, 빡, 빡! 또 찹니다. 피가 계속해서 자기 턴낼때 어느 정도 유지되노? 한 30% 깎인 정도? 이론상 그렇잖아. 40%에서 브레이크 일어는데 30% 차니까 10%씩 깎인 느낌 정도밖에 안날거 아니야. 자, 이 상태에서 자기가 때릴 때 흡혈하니까 계속 풀피가 유지되는 거죠 뻑끄덩. 약하지, 약하겠지. 1 6만2천 그리고 지 혼자라서 카드를 한 장밖에 못 써요. 이걸 이길 수 있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고는 있다. 자, 이거 어디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디, 여, 여, 여, 필살기 준비됐다. 상대 큐어 필살기 준비됐다. 자, 여기서 흡혈 좀 해주고요. 자, 상대 큐어 필살기입니다. 암멜도 필살기 준비됐고. 어? 어 무서워라 어, 무서워 죽게 야 이게 뻐컥 때리는데요? 빡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브레이크 걸려 또피 찼지? 저 앞멸 퍽 뻐크 뻐크 이거 몸이 터졌어야 돼 이거 지금 안멸 지금 버프 막 어? 와막 저렇게 심하게 때리는 데막 점화도 많이 붙어 있고 저 이제 무섭습니다. 아무리 지금 막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상대 안멜 필살기 준비돼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삼성으로 아와이 파크다 이렇게 오 딜은 더럽게 약합니다. 더럽게 약한데 자안멜 옵니다. 암면 필살기 오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무서워요. 꽝! 안 죽네 야. 너무다 어. 리바이어던 퐁 예. 계속 똑같아요. 이거 죽일 수 있나 이 꼬모를 자 이제 축중 넘겨볼게요. 야금야금 어쨌든 한 명씩 잡겠지 그래. 죽었나? 어 죽었네. 왜 죽었는데? 자, 잠깐만요. 지긴 지네. 어, 안 되긴 안 돼. 이게 그냥 실험이야. 빡빡 빡. 어왜왜왜왜 저렇게 됐어? 뭐 회불 걸렸나 왜? 어어 어, 이제 점점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안 돼. 안아 아, 이렇게 죽고 마네요. 자, 오늘 요거를, 뭐 보니까 템을 맹공에다가 회복. 우리, 우리 맹회, 2회 원래는 아닌데, 오늘은 2회가 맞아. 원래는 회심인데, 지금은 회복이 맞아요. r t 어로 해가지고 회복 옵션 맞췄나보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허리띠, 뽑기 조금 하고 올게. 자, 떴다! 벨트 중에 회복, R. 자, 그 다음 이제 미친 짓을 하죠? 옵션을 회복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옵션을 회복을 맞춰보기는 또 처음인데. 자, 이렇게 회복률로 좀맞춰봤고요 자, 허리띠도 마찬가지. 오, 와, 이번에 옵션 잘 빠졌다. 회복이 그래도 오 이상이야, 다들. 자, 요 정도 급으로 해가지고 한번 덕고다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흡혈류를 먹었네. 오케이. 자, 이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잠깐만. 하 자, 잠깐만. 야, 저 일본 유튜버도 지기는 적고, 그리고 일본 유튜버는 마스터티어에서 한 거예요. 근 구슬은 지금 어디다? 챌린저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라좀잘안 되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라. 알았지? 형, 자, 어, 지금 약간 좀또 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약간 떨려, 지금. 방어 관련 40% 갈게요. 자, 방어! 이렇게 착! 차고요. 빡! 차고요. 아, 아, 아, 아, 무 아픈데, 이거? 피가, 막... 야, 나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안 차노? 피한 40% 깎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인데. 계산상. 이왕 하는 거 내가 이겨볼게. 봐봐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로 때리면서 흡혈을 좀 많이 하면서 상대는 피가 못 차게 회복 불가 계속 끄는 거야. 나피다쳤다나 풀피, 형 풀, 형 풀피인데? 이게 도쿠, 독권... 치 칩을 수 있어요. 성이해 이거. 뻑, 뻑 하는데 피가 찬다. 앙! 아! 어, 어, 피가 찬다. 상대지 흡혈을 못했단 말이야. 흡혈을. 계속해서 전체기를 쓰느냐, 송곳을로 찔러볼 거냐, 이건데. 우리 송곳 삼성 만들어서 찌르자. 아, 그냥 피사기 다 돼가네. 전체기. 전체기 가볼게. 전체기. 이건 어떨까? 파, 파, 파, 파, 파. 회복 불가를 계속 걷는 거야. 지금. 내, 내 생각에는 그래.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까 저 유튜버도 징게 보니까, 데스매치. 데스매치가 오면서 피가 바지까지 하니까. 어? 잠깐만. 아, 너무 아팠다. 지금. 아? 아, 야, 죽나, 이번에? 어? 안죽는다 안죽는다 치봐봐이마치바라고 인마. 인마 자 요상태에서 도우형님 궁이면 이타격이라서 이 도원은예외는데요 이게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한명이라도 죽이자 야 한명이라도 죽인다 형은 진짜 이리와 이 자세가 15만, 원, 봤나? 15만. 원. 여기 챌린저야, 지금. 챌린저 지금 돋고다이 찍고 있는 아, 형, 잠깐만요. 우리 더원 형님 없는데사자 더원 형님은 안 돼, 아무래도 이게 기타격이야. 깡, 끄당! 하고요. 싹, 끄당! 까지 와가지고. 와, 오! 와 이걸 견뎠다고? 야, 봤나? 캬하. 니네 이제 죽을 격하고 해라 마. 한 명씩 잡는다 이제부터 형킬 들어간다 바크다야 이거 야 여기 뭐 챌린저야 여기 야 그래 일본 유튜버 마스터에서 하기라도 했지 너 최출전 때 경치 챌린저에서 지금 32만 8 0 지금 애 하나 그래도 아사바리뽀 사서 혼자 서막 흥분감 있지 내가, 내가, 내가 보기 이거를 이게 지금 봄이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랭킹 대으로한 만들어 볼까봐 얘기를 했어 지금 예능으로서도 지금 일본 지금 약간 찌릿찌릿하지 이런 예능 찌릿찌릿하지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가능성도 있지않는가? 어떻게 쓰면 이게 실전 쓸수 있을까? 아이디어들 남게 봐봐 봄이가 덱 하나면 안된다 했거든 조만간 에 봄이 덱도 하나 리뷰할테니까 잠깐만 요거는요 제 생각에 요거는 감염시켜 감염시켜서 쳐도 피가 안차게 하는거야 피가 안차서 결국 봐봐 지금 더우형님 지금 정오에서 내려가고 있거든 버, 올라가고 있나 지금 형님? 어쨌든 형님 지금 회복불가 걸려가지고 피 못채워요 그러다 내가 파크락에서 더우형님까지 잡으면 모른다 뭐 이거? <목소리> 이걸 내가 시작하자마자 형이 성공할 수도 있어. 어? 어째 뭐, 안멜 국마사도 안 죽어요. 빡! 크다 치체? 안 죽는다니까? 동원이형피못채우지 지금. 피못 채웠어. 어, 더원이 형 피사기 준비 한번더 하시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야, 형, 지금, 저, 저형 지금 정호에서 올라오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데 지금 그거 처음에 계산을 안 했어요. 이거 한번 송곳수 찔러볼게. 형 찔러볼게. 우세속이니까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빡! 형님! 아, 잡을 뻔 했다. 야, 우리 형, 뒤통수 칠뻔 했다. 형 정호에서 올라가고 있었네. 회복불가 같은 거 지금 안 들어가거든? 형, 지금, 아, 저형 이번에 흡혈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발요, 형 때리지 마시고. 안매를 좀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안매란 니가 해라. 니가 해라. 니가 해라. 야 일단 좀 놀라운 게 이렇게 쳐봤는데 안 죽어 야 이거 진정한 유튜브 가 아니냐 이거 도고 나이가 이게 아 잠깐만 우리 더원형 잠깐만요 정형님야 아까 간격 키를 얼마나 넣어도 네 8만 2천 8만 2천 잡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잡아볼게요 자 가자 이거 잡으면 지금 막 유튜브 터진다빡와 이게 안 죽네 또이 타격이에요 우리 형님 아이 우리 더원형이 제일 무섭네 지금 이 컨텐츠에서 앙 피가 약간 차면서 한번더 들어오더라고 그치? 오 견뎠는데? 자, 한대더 들어올 거거든요? 야, 사살해라. 오케이. 사살할 생각이 없겠지, 그래. 더원이 형피 얼마나 채웠어요? 요 정도? 요 정도? 형님, 좀 들어갈게요,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한번 갑니다. 이 요거 내가 이기면, 자, 이기면, 형, 뭐, 뭐 해줄래, <웃음> 여러분? 야, 야, 야! 더원이 형 잡았구요. 이거 이기면 나 어떡하지? 나 이거 이기면 나 지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해. 자, 해제로 보막 없애고, 보막 없애고. 퍽 치는데, 이거 견딘다 말이야. 착 견디고, 피탁 채우고. 어? 씨바, 임마. 니네 같은 거는 자스가, 임마. 라바나. 이 싸움 좀 하나? 자, 요거 이제 내가 이기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암멜이 계속 피를 채울 거란 말이야. 암멜이 킬 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 자, 요걸로 이제 감염을 시켜야 돼. 계속 감염을 시켜가지고 피 피를... 와, 근데 진짜 딜이 안 들어간다. 암멜이 왜 이렇게 단단하냐? 암멜 이제 버프 좀 꺼지고 하 자. 어 소멸기 소멸기로 견제 들어오고 있고요. 아우 아우. 야 요거는요. 어. 아 데스매치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멜 못 죽일 것 같아. 그래도 안멜 때리겠습니다. 자, 안멜 들어가 보자. 안멜 들어가 보자. 습. 박사카우 85,000. 잡을 수도 있어. 이러다가 잡을 수도 있다니까. 이러다가 삼성 한번더 떠주지. 진짜 와 아쉽다. 필살기 오는데요. 야 근데 우리 피를 왜 이렇게 못 빨았어? 아 회복. 와, 죽을 뻔 했네, 씨. 안 되냐, 이제 더 이상? 회복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와, 이제 슬슬 내가 죽을 때가 된것 같은데. 와, 이게 삼성으로 떠줬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자, 2성 갑니다. 안멸 잡으면 이길지도 모른다, 이거. 빡! 7만. 아, 좀 찼는데? 데스매치 때문에 빠지크면서 피가 깎이는구나, 자꾸. 요거는 우리 라반이 좀 날뛰줘야. 아, 그렇지. 니가 좀 잘. 자... 그럼 그래, 네가 좀 질질거려 네가 질질거려 네가 질질거리는 사이에 우리가 요거야 폐잘 떴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지금 만약에 진짜 만화바리스트폐잘 떴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 지금 일성이라 가지고 안매못 죽일 것 같거든 암멜 피 얼마 있노 7만 이거 모, 못 죽이거든 이거 쓸게 어피못 죽일 거라서 요거 해가지고 폐불 걸고요 그리고 걸고 피야암매라 아, 오케이 정말 소멸거느라한턴소비했대어암 안매라 살살 잠깐만 오케이 살았어요 브레이크 걸렸어요 자암매피못채웠지 야, 형, 판단 봤냐? 야, 안매 죽었다, 이발, 너, 진짜. 삼만천? 설마, 삼만천 못 치겠어, 내가? 빡하우, 야, 판단 야, 씨 <웃음> 형, 이런 사람이야. 챌린저에서, 임마, 캐릭터 한 명으로 아, 이거, 지금 이거, 임마. 뭐. 어? 찐댁지, 찐댁. 어, 야, 야 뭐가왜 죽었노? 야, 이거 뭔데? 내, 내 졌나? 왜, 어, 나 이긴 줄 알았는데? 잠깐만, 내가 왜 죽었는데? 야, 대, 대뻔했지? 대뻔했지? 잠깐 있어봐 이거 된다. 오늘 한번 이긴다, 형. 자, 돕고, 다, 오, 무서워라, 씨. 오, 잠깐만요. 해멀 누나가 공부를 걸면, 그래도 감염이, 감염이라서 나가지? 아, 감염 나간다. 어 무서워라. 저 덩치로 때릴 거 생각하니까. 파박, 파. 소멸이 계속 끌어서 이번엔 필살기 좀 나오기 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공부를 좀 당할 거고. 흡혈해야 돼요. 흡혈해야 됩니다. 헤헤. 파 파, 파, 파, 파. 오, 야, 해멀 누나한테 딜좀 바뀌는데. 해멀 누나, 내가 우세속이에요, 누나. 파바박 오, 쇠도 세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 미친, 잠비, 멀린이다. 이것이 바로, 잠비, 멀린. 도쿠다이 컨텐츠의 컴백이다. 자, 계속 탭을 걸면서. 자, 우리 해멀누나피못 채웁니다. 피못 채워요. 제가 데려가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도발 끊기면 해멀누나한테 바로 손꼽꽂을 수도 있다, 형. 자, 쇠도 또 들어오네. 새도 봐봐봐. 이 크레이지 러시. 아, 또 공부를 거네요. 성것 못 들어갑니다. 예, 성것은 못 들어가고. 어 무서워라. 어우, 야, 이게 내 입으로 흡혈 많이 못하면 나 죽는 거야? 어 무서워라. 너무 세게 때리실 것 같은데. 빠봐봐피 많이 채웠지? 맞지 흡혈량 맞지 아, 뽕. 자, 누나, 피 0입니다. 회복 불가. 회복 불가. 야, 치 봐봐, 임마. 니도 회복 불가고 견뎌줄게. 뿡. 앙. 암 아, 마리 나섰는데도 안 죽는다. 자, 이번에 이제 해머로나 퇴근 시킬게요. 퇴근 시키면서 우리 피좀 채우고. 야, 이게 예능이 아니라고? 아니, 지, 지, 지, 지,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이 컨텐츠는 예능인데 지금 여러분들 가능성 보입니까? 가능성? 예능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이 얘기가 지금 잘 해주면 벨트도 아까 R를 했잖아 S S R로 회복해가지고 회복 회복 S S R 벨트에 커션 맞춰가지고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우와. 아이디어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이디어들 지금 뭔가 번쩍번쩍 하대 뭔데 자 이번에 암멜 필사기 쓰면서 피 채우려고 할 거거든 근데 우리는 허락을 하지 않는다 피못 채운다에 자. 아, 우리, 내가 복수하고 싶은 라반이 나와있군요. 라반만 이니었으면 야, 첫판 내가 이길 뻔했어. 이거를, 이거 이미 이길 뻔했다니까? 앙, 아, 깡! 내가 버틸 만하고요피 엄청 채웠을 텐데, 피못 채워. 피를 못 채워. 한매라한매라 이제 슬슬 니목 네 따로 들어간다. 치 봐봐, 치, 치, 하, 아, 치라고 자, 지금 계속 한매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도가 좋겠죠? 흡혈을 확 해야 되는데. 아 29,000밖에 안 나왔어요. 딜이. 아, 이 클났다. 야, 야이 클났다. 이제 슬슬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돼 가는 거 같다. 자, 라반 소멸 들어오고, 어, 어, 아, 이게 졌다. 야, 이번에 뭐 쌩거문나 죽는다. 아, 잠깐만, 이거 쎄거든요. 지금. 아, 살았다살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봉돌리고 있었어. 딜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크피을 많이 못했네. 이번에는 다이앤 때문에 무효야. 다이앤 때문에 무효야. 다이앤 아니었으면 또될 뻔했다 이거. 빡쳐서가 마. 다이앤 또 우세 속이기도 하고. 한번 쫙 제대로 한번만 걸리 봐봐. 어떤 무슨 뭐 사대천사대 이런 거 있잖아. 파랑 사랑, 파랑한 대들. 지금 뭐맷집으로 부티브라를 석들 어, 그런 거와 아, 죽나. 라반아 또한번 살았어요 아또한번 살긴 했는데 아, 여기까지인 것 같네 다이앤 때문에 실패야 이번에는 뭐 딜이 세게 안 들어가잖아 저, 봉을 계속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래, 피가 많이 안 차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계속 불안해져 가는 거죠 온다 이번에는 오우 우와. 회복 촥아아 이건 아, 아무리 회복해도 이번에는 자 라반 야, 우리 라반이 착각이네. 라반 질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자석 되면 좀 살긴 했는데, 와, 이제 이젠 쉽지 않다 진짜. 우리 피사기 한 번만 더 쓰게 해주세요, 진짜. 피사기 한 번만, 진짜. 3만4천밖에안 나온다 딜이. 피사기 한번좀 부탁합니다. 다이앤또 씨, 패 맞나 보네. 돌리네. 돌리고 한번 오겠지. 근데 필각 안 된다 지금. 피사기 계지 없었다 방금. 제발, 어? 아. 자, 한번은 성공한다. 야, 진짜. 내, 내 생각에 다행히는 안 되겠고, 더운 형님은 안 되겠고, 요, 요, 둘이만 빼면, 둘이만 빼고 한번좀 나와봐. <목소리>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떤 덱이 나오려나? 오케이. 그렇지. 이런 덱. 어? 아, 잠깐만. 아니야. 킹은 또 보막 쳐가지고 내가 흡혈 못할 수 있는데? 킹은 안 돼. 킹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또. 킹 보막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야, 이 자식아. 이성으로 또 와라라락. 잠깐만, 하나쯤 희망을 품어보는 거는, 보막이 한명 밖에 못 때려가지고, 보막이 많이 탄탄할까? 그런 생각? 네 보막 많이 탄탄하니? 지금? 송곳 바로 한번 갈까? 송곳 갑니다. 네 보막 많이 탄탄해? 빡! 오 야, 6만 천 들어갔는데? 불피다. 그 킹이 지금, 나 단일 타격밖에 못 치니까, 보막 세게 못 칠걸? 야, 이거, 형 드디어 이겼다. 야, 느낌 왔어. 이번 판 이긴다. 이번 판 이긴다. 느낌 왔어. 자, 일석으로 치지. 아까보다 더 약해, 임마. 오우, 오우. 조급 봐라. 봐봐. 느낌 왔거든. 이번 판. 대신에 나도 1성이라는 거 지금. 2성이 안 붙었어요. 삽! 4만. 키가 많이 안 찼네. 하여튼 보막 좀 치지 마봐봐. 그렇지. 맞을 만한 것들이고. 오케이. 야, 보막 없다. 보막 없다. 아씨, 뭐 때려야 되지? 손곳 찌를까? 한번 찔러볼게. 한번 찔러볼게. 감염시키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솔직히. 근데 한번 찔러보고 싶어. 어, 좀, 좀 세게 때려보고 싶었어. 진짜 한번. 어떻게 될란지. 삼성 감염 떴구요. 삼성 만화 바리스타 한번 잘 뜨면 킹목 떨어질 수도 있다. 저 자식이 소멸이 자석 끓여갖고, 이제 피살기는좀 힘들겠다, 야, 이런 반 아, 더러운 보막 또 치네, 진짜. 와킹 필살기다야. 요번에 감염 좀 시긴 하야 될것 같거든. 블라 필살기쓰잖아. 킹피못 빨아가게 들어가겠지. 2 8 0퍼 들어가겠지. 소래어 나 소래 발음 소 뚝뚝뚝뚝뚝 쭉 들어갔다 들어갔다. 내 풀피다 나 풀피다 야 필살기 꽂아봐 킹아 너희 그 무서운 핵폭탄이 얼마나 초라한 줄한번 맞아 보자저 자수 소멸을 꼬박꼬박 꺼네자 온다 핵폭탄이 옵니다. 어, 크다. <웃음> 핵폭탄이라서 이번 보막이 좀셀려나 어쨌든, 삼성, 바화발타 갑니다. 475% 간격. 자, 니 보막 어느 정도 센지 한번 보자. 숲! 빡! 요 야! 봤나? 봤나? 야, 봤나?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지금 이거. 이번 판 내가 이길 수 있다, 진짜 이거. 꼬물 혼자서 다 잡는다, 이거. 은총, 대해, 타르미엘. 인연. 인연형이네, 임마, 이거. 인연 엄청난 인연인데, 이거? 잘 활용하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시바바, 어? 내가 죽는지. 야, 삼성으로, 야, 쳐. 삼성으로 쳐, 임마. 자, 또 요렇게 또 빌드업 합니다. 자, 감염시켜놓고. 피사의치 봐봐. 피사의 치면서 피좀 빨려고 그랬지? 피가 빨리나 안 빨리나 한번 보자. 야, 진짜 오랜만에 덕고다이 되게 재밌네. 덕고다이 구현하기 쉬운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고? 아! 기절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 아이씨, 이거, 여엘아, 잠깐만. 생각해볼게. 여 기절하면 내가 흡혈을 못하잖아. 아이, 더러운 진짜죠. 여엘아, 하지마라. 아, 여엘 보호막도 부담스럽긴 하네요. 요거는 킹 보호막, 보... 와, 저 나쁜 가시네, 진짜. 진짜 한장 버리고. 한장 버리고, 이거 삼성 만들어 보자. 기절 당하는 사이에 삼성 만들다가 한번 찍고 들어간다. 자, 반사판까지. 아, 피 풀피 됐고요 아이도다이는 쉽지가 않네. 도고다이 승리는 쉽지가 않네. 근데 어쨌든 이 그림 자체가지금 아름답긴 해요. 때리면 안 된다. 죽는다네. 야저 여일 여일 때문에 이번엔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 되는 거 더워 안, 안 되고. 이 타격 피사기 때문에 뭐잘 나오면 잘못 나오면 바로 몸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일 나쁘고요. 아까도 누구? 안해자요거는 일단 실패로 돌아가긴 했으나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나? 이거 독고 다이렉이 아니라 진짜 꼬모로 저렇게 활용한 찐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의 덱 아이디어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민도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그 덱도 나오게 되면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